2019년 2월 25일 감성카드 내 마음에도 힐링이 필요하다. 금일 감성카드 아침부터 저녁 나의 현실은 똑같이 반복되었죠. 모든 것을 이루기에 부족하죠 그렇게 오늘은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내 마음은 힘들었지만 언제나 똑같았죠 무거운 부담감보다 가벼운 것들 나의 작은 힘을 펼치게 했죠. 내 마음도 넓어짐과 동시에 나 자신의 팔과 발도 넓어졌죠. 난내 마음에게 선물해줄 거예요. 마음이 정해주었지만 사놓고 보지 않는 새 옷과 신발 오늘은 그것을 입고 신어보면서 기쁘게 해주려고요. 무엇보다 너무 내 마음을 무겁게 할 필요 없잖아요. 사소한 말로 인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부담감을 주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언제나 웃고 있을 거예요 난 나의 아름다운 시간을 마음속에 계속 남기고 노력할 거예요. 오늘도 내 마음은 나에게 좋은 외침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오늘의 생각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자절하지 말아요. 여러분의 강한 마음으로 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.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위로입니다. 위로로 오늘 하루 마음에 있었던 상처를 극복해보세요.